여기 있죠. 일단은 제가 별빛등대섬을 좀 하다가 좀길것 같아서 그만뒀거든요 그렇게 막 주위에서 별빛등대섬을 좀 하라고 해가지고 일단 해보기로 할 거거든요 뭐 지금 초반인가? 초반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해도록 합시다 레나마의 일기 두 번째 장 사람의 영혼은 대부분 가장 행복한 추억이 있는 곳에 존재해 신비롭지? 죽음이라는 삶의 끝에서 과거를 추억하는데 말이야 프랭크의 말대로 영혼들은 추억을 간직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다 그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대부분 아름답고 때론 안타까운 추억의 조각을 찾는 과정이다 프랭크와, 프랭크와 함께 영혼을 찾는 여, 여행을 떠난 지 633일 꽃이 만개한 아름다움 섬 리베하이물 나를 안내한 프랭크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빛나는 꽃 앞에 무릎을 꿇은 뒤 영혼의 사랑을 맹세했다.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 말을 골랐지만 결국 터져나온 것은 울음이었다. 당황한 프랭크는 앉지도 서지도 못한 상태로 나를 다독이느라 했었다. 그 서툰 모습에 울다가 웃음이 터, 터져버렸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행복하다. 에일리 여행! 맞아요! 엄마랑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함께 아크라시아 곳곳을 여행하셨대요. 음. 리베아이. 리베아임은 섬이거든요. 저쪽 섬에 섬이 있는데 왜 여기 레나또 어디 갔어? 일단은 에일린의 추억이 깃든 꽃 찾기라는데 가운데 있나? 여기도 아니었군요 음세 번째 자 프랭크 몰래 결혼식을 준비했다 어, 루테라나에 들렸을 때흰 원피스를 구했고 음료신 알레그로시에게 결혼식 축가로 부탁했다 해바라기가 만개한 해물이 언덕 흰 원피스에 하얀 면포를 쓰고 나타난 나를 본 프랭크는 해바라기만큼이나 활짝 웃고 있었다. 행복한 날이다. 바람도, 하늘도, 꽃도 모든 것이 더없이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음, 그럼 해바라기 그쪽으로 가면 되네. 당신의 걸음을 실어오더군요. 과거? 음... 결혼식 근처에 있었다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녀가 행복했던 장소 이렇게 예쁜 곳에서 엄마는 아빠와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어요 마지막 여행도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프랭크의 작은 섬, 섬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것이다 아이의 이름은 아들이면 테오 딸이면 레나 라고 짓기로 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기도하며 애니치의 커다란 등나무 아래 프랭크와 나의 염원을 묻어두었다 10년 정도면 아이와 함께 올수 있을까? 아이를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두근두근 가슴이 떨려온다 이건 내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예요 아, 근데 이쪽 저쪽 다 가네. <웃음> 설마 파프니까뭐 이것저것 다 가는 거 아니야? 장담할 수는 없죠. 여가봐요 엄마가 남긴 물건이 여기 어딘가에. 걸 찾아야 되는데, 아 저기로 가야 되나 여기 너무 멀리 돌아왔죠, 제가? 어? 태어나고 여행을 할수 있을 정도로 크면 우리가 보아온 모든 것들을 아이에게 말해줄거예요 영혼들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선율을 따라 숭고한 영혼이 별이 되는 과정을 말이에요 아이도 분명 나처럼 당신이 영혼을 인도하는 별직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거예요 언제 이 편지를 가지러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말해도 부족한 나의 사랑을 이곳에 담아둘게요 사랑해요 프랭크 이게 마지막인가? 음. 엄마의 영혼이 없었다고요? 거짓말? 음. 빛등대좀나 돌아갈까요? 아, 여기 올 때마다 무섭네, 진짜. 아이씨. 엄마의 영혼은 아무데도 없었어요. 아니지. 에나의 울음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채야? <웃음> 에일린이 죽은 것은 나 때문이야 오래전 나와 에일리는 피아노 선율을 따라 영원히 별이 되는 것을 지켜봐 왔었지 <웃음> 이빛 빛은... 하지 않는 건가? 레나가 많이 컸어. 철없는 나 때문에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워졌지. 당신이 지켜봐주지 않겠어? 서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있었구나. 아빠? 레나 에일린이 내 곁에 있었다니 꿈에도 몰랐네 음. 정말 행복한 시간은 나랑 아빠 곁에 있었어요 아 이런 스토리였구나 처음에는 솔직히 별빛 등대서 캐스트하고 이제 하면서 느낀게 아왜 이렇게 이것저것 다쏴들어다니는거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모든 대륙 이곳저것간 가치는 있었네요 확실히 되게 좀 뻔한 스토리인데요 그래도 먹히네요 사람한테 <웃음> 哎哥